하나님의 기적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원인을 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머리를 써서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어, 상품을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두뇌들이 움직여서 브랜드들이 움직여서 새로운 자동차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날마다 회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상품을 만들었는데 공급처가 원활하지 않고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망해요 자 오늘 오병희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6절 마가복음 6장 32절 46절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12절, 어, 12절에서 17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차원적인 믿음이나 그런 신앙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무나 잘 갖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을 위한 것이 될수 있고, 남을 위해서도 될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수님 당시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크게 두 부리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세리 요한이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세리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한문이 열어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을 가르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도 싸다. 나는 망해야 한다. 자 기독교의 원리 중에 하나가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접대하고 남을 숨기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축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 잘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 나누는 복을 많이 하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난할 때나 부활 때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나눠주기를 좋아했고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아원 그 순천 인제동에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송신훈이라는 고아원인데 송교사들이 세운 단체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고아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 학교로 와요 아마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건들면 고아원에서 때로 몰려와 가지고 한 대씩 지어박아도 몇 대야 몇백대될 거야 그런데 제일 고아원 아이들이 그 출근할 때가 언제냐면 소풍 갈때 운동회 할 때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그 마을의 축제고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운동회를 하는데 평소에 힘이 엄청 센데 많이 괴롭히는데 그 친구가 수도고에 가지고 수도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 어머니.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 친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많이 속 썩인다 친구들 때린다 근데, 근데 오늘따라 저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 친구 데려와서 음료가 생선도 구이 해가지고 운동에 뭐과일이니뭐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이구 내 머리를 치어박으면서 꼭지야 니나 처먹어 남줄 것이 어디가 있냐? 아이, 그래도 없냐? 너무 불쌍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알았어, 이 문디 종자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러면 좋겠다. 꼭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사투리는 욕이 항상 들어가요. 워맨님이 허벌나게 좋아본 거. 욕 같은데 들이면 뭔가 여우님 많이 남아요. 알았어, 요 종자야. 가서, 문디 종자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팍 흘리면서, 야, 앞뒤꼭지 삼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뺑돌하고 천리, 너 내가 앞으로 보호해 줄게. <웃음> 어린 초폭이 <초포기> 하나 생겼어요. <웃음> 제가 지금은 머리가 멀쩡한데, 그때는 막 위로, 아래로, 옆으로 막 울퉁불퉁. 그래서 별명이 울퉁불퉁 짠거고, 앞뒤꼭지 삼천리, 꽁치, 뭐. 별의별 별명이 많은 내가 머리이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걸 받은 거예요 모자도 특대 머리를 모자를 쓰고요 하여튼 그렇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남을 도와주고 베풀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혼에서는 사모님하고 나하고 남을 같이 접대하니까 같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나중에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리요원이세리요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 따라다니지 마 저분이 진짜야 나는 가짜야 저분은 흥해야 돼 저분이 앞으로 잘될 거야 너희들의 모든 질을 지고다 저분은 담당하서 나에게 있으면 별로 유익이 없어 저분에게 가라 저분에게 가저희가저희가 저희가 계속 세리요원이 그러시는 거 아니 세리요원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제자도 충원해도 모자를 판에 왜 우리까지 내 쫓아내시는 것입니까 가봐 그리고 세리오완은 살롬의 헤로디아의 춤으로 인해서 헤로다인 세리오완의 목을 잘라서 춤값으로 죽였어요 자 세리오완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사람이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기적 나타나지, 능력 나타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셨어요. 사보금서에 다 우병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자마자 사람들은 더 많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없던 능력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문제를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시면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집에 계시면 집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초청받아서 손님 집에 가도 지붕을 뚫고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월 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스다두를 여기에서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만 5천명이니까 대략 계산만 해도 좋게 2, 3만명은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씀을 부르고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영이 채워지고 영이 혼으로 육으로 막 회복이 되면서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기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께 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영이 비어있는 곳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얼른 보면 주님께 가면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그냥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많이 읽어서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깊이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점 깊이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다가 하루 온종일 해가 미이여 저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고향에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다 보면은 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조건을 안 좋은 조건을 만들고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반응을 주님이 막 보시는 거예요 자 조건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밤이 시작이 되는 그 찰나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육이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자들이 주님 배가 너무 고프고요 해가 벌써 저물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먼저 물어봤어 그 지역 주신 빌립에게 가이드 경험이 있고 자기 고향이니까 빌립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주님 200데나리온 가지고 도이 사람을 다 먹일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돈이 이렇게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빌립은 전문가입니다 그 지역의 전문가예요 가이드예요 요즘, 요즘 같은 세상에 물질이 풍성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염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아프리카에서, 보츠와나에서, 가, 저, 어디야, 저, 저, 우간다에서, 여러 군데서 저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자, 빌립이라는 제자와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빌립은 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200대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00대나리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2천만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주님 아무리 못해도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야너선 넘었어 신앙생활에는 손을 지키는 거야 가짜봅다 신앙생활에서는 넘어야 될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선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기차가 달릴 때 기차가 달리는 것은 솔로 위를 달립니다 외국에서 기차가 다니는 그 솔로하고 한국에서 기차가 다니는 솔로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요 북한에서 기차가 다니는 솔로도 차이가 있고요 외국에 있는 것과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것은 좀 크고, 외국 것은 좀 적고, 북한에 있는 것도 좀 적고, 오래되고 그런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쭉 연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철도만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열차가 움직일 때 바퀴가 넓은 것과 좁은 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스프링이 있어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네? 이것을 만들려면 일반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국은 칸을 조절할 수 있는 스프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철로가 안 맞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다니,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에서부터, 문화시설에서부터,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뭐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화장실에 갖다 놓고 오고, 공중시설에 어디다 갖다 놓고 와도, 다시 가도 몇 시간이라고, 다시 가도 그것이 있고요. 그것을 또 보관하는, 지하철에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요. 놀라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 기차가 달리는데 선로 위를 달립니다. 자 그런데 선로 위를 달리는 것은 평행선, 평행선. 만약에 기차가 평행선 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건 탈선하기 때문에 탈선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탈선할 수 있는 확률은 낮지만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손이 있다 지켜야 될 손이 있다 그런데 옳지 않은 평행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관계의 평행선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부부관계가 서로 평행선이면 괴롭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사는 삶의 방식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차 술로처럼 옳은 평행선이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행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평한 신명전은 결코 좋은 평행선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차량에 설치하는 공기청진기를 하나 샀어요. 조그만 건데, 결혼식에, 친구 결혼식. 제가 전도한 친구로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딸이 이제 맏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 제일 친한 친구를 또그내 어, 네 제일 친한 친구 서로 다리를 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곳을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공기청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예, 꼽고 눌렀어요 아무리 눌러도 이게 손을 이렇게 눌르고 눌르고 또 눌러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 평상시에는 내가 얌전한 사람인데, 흐닥, 아 흐닥, 내가 막, 혈기안 나고, 분노가 나고, 이, 물건 참 웃었다. 아유, 이 개씨. 욕은 안 했지만, 개씨 그랬어요. 어우씨. 사모님이 그래, 해봐 당신 모를 거야!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또불루불로 올라와요 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 웃어? 그래 이걸 거꾸로 해놓고 누르면 돼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환장해 내가 보톤도 없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힘으로 눌렀더니 얼마나 무식해요. 거꾸로 다시 닦으니까 보톤이 안에 땅돌이가 시원한 바람이 촤악. 촤한... 진짜 무식은 용감해요. 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서 평상시에는 잘 나와있지 않다가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있어요 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 만들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은 계산적인 것을 먼저 끄집어 냈어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다 먹입니까? 200 대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내가 있는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할 수도 있는가? 남을, 나만이 아닌 남을 위해서 쓰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주님이 그 말씀에 빌립은 간단하게 계산을 생각했는데, 안드레는 가서, 어, 주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움직이실 때 그냥 움직이지 시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안드레게 가서 소년 하나를 데려왔어요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물고기 두 마리 딱 내가 점심때 먹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끼니를 걸렀는데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드리가가져와가지고너에탕 내놓습니다 주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주님 가져왔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지난주일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만 태를 빌려서 예수님만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아무도 못 말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부해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도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께 가. 저분에게 가. 종을 불러서 저분에게 가라고 계속 예수님께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다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있고 돌아오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오제 가면서 사모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로 잘한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의 활동도 잘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모님보다 신앙이 더 오래됐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모님은 출신자고 사모님을 인도를 해서 남솔울중앙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또 다른 자매들도 있고 한번 어떻게 잘 지낸지 만나려고 이렇게 사모님도 나도 갔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어떤 사진 올라온 거 보면 맨날 그렇게 청년에서 활동하고 회지를 만들고 그랬던 자매들이 절간에 가고요 맨날 사령하고 등산 가는 것만 나가고 술, 소주, 막걸리 신앙생활 을 잘했던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뭐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늘철학이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인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우리 예수님의 선을 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들도 끝장났어요 구약에겠 발람 선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세 당시도 고라, 다단, 아베람 250명 선제들 중에서 요나라는 선제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다시스로 타로시스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왜 갔느냐 하기 싫어서 간 거야 내 마음이 원하지도 않아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아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현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잖아요 자기도 죽을 지 몰라요 내 생명이 위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기청정기 하나 가지고 이걸 잘못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하는데 잘못 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이걸 만든 회사나 이런, 것, 이런 사람들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러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선을 넘어는안될 것들이었어요 같이 합시다 선을 넘지 말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반대로 선을 넘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그걸 가져왔어요 안 몰라 주님께 밖에 주님께 갖다 놨어요 주님 가족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먹는건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선을 넘으면 넘을수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거요 아브라마 보세요 아들을 드리니까 아브라마 이전에는 그 양이 안 보이는 거야 바로 그 옆에 근데 받치려고 시도를 다니까 수풀에 걸린 양을 보인 거야 믿음의 과감한 행동과 삶은 오병의 기적의 사건으로 그 사건이 단초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에서 배가 고프다고 6월절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2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2 0 0데나리오 가지고도 부족해요 마을에 가서 사먹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처에 가서 구멍가게 가지고 2000명이 한꺼번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홈플러스에 2만명이 한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시작이야 저분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안드레는 걱정하지 않고 행동을 나섰어요. 행동하게 나섰어요. 드디어 보리떡 두개물 물고기 두 마리의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자. 아이고 못 말리는 제자가 있었네. 주님은 안드레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시고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놓고.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게 해라 푸른 찬데 위에 다 앉게 해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어린아이의 신앙과 안드레의 출중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느꼈어요 거기 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열두 광주로 가득 차게 되고 야. 믿음으로 선을 넘는 것은 언제라도 좋구나 제자들이라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는 보세 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내가 예수님이 손을 옆구리에 놓고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로못 믿겠다 자기 선생과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선생이 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필립은 항상 계산적이야 가린 유자는 흠. 관리 하면서도 항상 도적질해 베드로는 어은 다운이 너무 심해 변덕스러워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 나쁘다가 어떨 때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어떨 때는 성전가 칼로 말고얘기를확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과 3년 반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하세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 봐라 그리고 꼭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손을 넘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넘지 못하면 추하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손을 넘으면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넘지 않은 만네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10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과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청정기 같은 세상인 죄를 다 신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끄집어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차원 만들기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 아주 작은 것에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진 것들 부서져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수많은 지구촌 반대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요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이 보내십니다 성교사님들처럼 예. 수요와 공급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의 불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네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공급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급처가어야될줄로 믿습니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급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에 부터 내 생각이 에너지원이 될수 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는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누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런데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이 제자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말을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정하셨어요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매뉴얼과 기적의 매뉴얼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회사들도 소비자들을 찾고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가지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수요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소서